죽었다 이거 이두 글자 말 떠올리세요 구독 따라해 보세요 선생님들 구독 구독 구독 아 말도 안돼 진짜 어떻게 우리 정글이 카나비님인데 지지 진짜 말이 안돼 그냥 말이 안 돼요 이건 이건 현실이 아니야 이 꿈이야 이건 아. 망했다. 카나비 님 상대로 갔어. 짜잔. 내가 돌아왔다. 아, 쉣. 리조잉 습니다 아, 주포 가야 되네 이거. AD 이렇게 많은데. 너무 싫어, 이런 거. 야두 개나 지워진다고들이 생성되었습니다. 어디 시작하실 겁니까, 선생님? 공력이나 광기를 꺼내들하던데 나한테 딱이더라고. 끝났다. 끝났다. 끝났다. 끝났다. 정말 끝났다. 정말 10 날로 먹었다 진짜. 정말 개 날로 먹었다. 근데 근거리 3마리 놓쳐버렸다. 제발 그만 좀징순 없냐? 상대 정글이 카나비 님이에요. 현 3등 카나비 님, 부캐야 그래서 내가 한숨 쉬는 거지, 아니면 한숨 잘안 쉬지? 이거 먹으면 이래비해야 되는데, 미언 놓쳐서 그냥 감성합시다. 어, 정도는? 이렇게 아칼리가 되게 느낌있진 않아요. 느낌, 딱 느끼는 그런 걸못 느꼈어, 방금은. 오케이, 방금 느꼈어. QP 할줄 안다는 걸 방금 느꼈어. 방금 느꼈어. 뭐 찍었을라나? 이레벨에뭐 찍었는지 궁금해서 질러봤는데. 어림도 없네요. 안 알려주네. 할수 있는 게없 다, 알지? i 시나 t n 서로 잠겼어. o Tango, so. So, 하 m g o i 지하 나이스. 아, 와 이거 안 맞아? 포탑에? 헐. 와, 좋아. 좋아, 정글링 갈것 같아. 아, 네미니언. 사이언 도미니언. 아. 랩차가 언제 줄려나요 사실 보이는데, 추가 없어. 근데 이 친구는 이가 없어요. 랩사이오는 바로 죽을 턴이긴 하다. 또여지되는데 나도 미니언 먹고싶어 미신이형아 까비 한 대까지 쳤어야 되는데 난 이거 먹으면 타니까 어, 안 맞았죠? 계속 줄타기가자지안갈거야 너도 가지마줄포나올때까지안갈거야 1450원 모아서 간다 나는 쫄리면 가지가 지금 가지가 와! 와! 와, Q가 거기서 안 맞았어! 추적자 올린 거 자체가 이득이죠. 총검 한참 벌어졌어요. 총검 타이밍이. 얘는 총검부터 시작인데, 추적자를 가면은 라인전은 안정적일지 몰라도, 맞춰서 주포 가면 되고, 아, 시발 아우, 어, 죄송합니다. 이렇게 해서. 욕할 수밖에 없었어요. 이거 인간적으로. 안 가도 되죠? 아, 이겼다, 게임. 리신형 게임 진짜 날로 먹었다. 진짜 리신영의 게임 날로 먹었어. <웃음> 날로 깨방패, 까비. 아 방금 잡은 건데, 그지 진짜 아깝지 형들, 저긴가? Nice. 바람용까지. 아, 너무 좋아요, 우리 팀. 여긴가? 와요잘 죽고 있어요. 이게 나쁘지 않은데, 그러면? 아! 제발, 잃고 있나? 나보다 오그로 나야. 아. 아쉬운데. 제이스 안 올라와서 저희도 봤어야 되는데. 칼리 700원. 괜찮아, 700원은. 저건 괜찮아요. 왜냐면 우리 라이즈가 정리해 줄 거라서. 좋았. 괜찮아요. 아칼리한테 죽지만 않으면 이기겠다. 또또렉 사이 또, 또 위치 걸렸죠? 멘탈 나가겠는데 저요? 킬은 700원은 아칼리가 먹었고. 근데 그 사람은 또 이상하게 라이전 따라버렸고. 저거다 게이드 핑크색 게아 인정 좋아요 감사합니다 사이버가이잖아볼 수는 없을 것 같은데 플레드라서 볼수 없죠 렉카이 바텀쪽 패올때 됐나? 아니야 아니야 한참 멀었다야 아, 뭐해 아 여지 주지마 아 여지를 주는 거야 누구야 상대는 카나비라고 만만하게 볼수 있는 상대가 아니야 케네비 오케이 미안 사이 형이 탑을 올 때가 됐나요? 어 예. 미련 하나 놓쳤다. 템 차이가 좀 많이 나네요. 역시 700원짜리 아칼리라 아까 700원을 먹었거든. 제압기를. 아 미련 너무 많아. 렛기지 않을까? 못나와 개피야 바다용 아, 바람용 나이스 아 라인 파기한 보람 있었다 와 라인 몇개 버린거야 이거 위에서 미드가 잘하네요 전판부터 야, 라인 6개 정도 버린 것 같죠? 근데 텔 빠지겠는데. 와, 탑도 텔 빠질 것 같아, 이번 턴에, 아칼리. 뺄, 뺄 수밖에 없거든요, 이거? 솔직히 인간적으로. 안 빼나? 풀 왔을 텐데. 어때, 됐는데? 뺐죠? 제이스 잘 컸어, 얘들아. 인지해야 돼. 남자는 역시 핑크지 이렇게 내려가는 무빙을 취하면 제가 미니언의 Q를 쓰고 그러면 기력이 없으니까 제가 이들을 볼수 있는 여지가 생기죠 하지만 할수 있나? 아, 아 똥신데 똥신 개꿀치. 꺼거 주라. 안 죽나? 아, 이득골 가게였는데. 미드 2차까지 밀어주면 안 되나? 이번 턴딱 제유턴이었는데, 렉사이가 보고 있었어. 근데 아칼리 킬이라서 무섭진 않아요. 아칼리가 킬 먹어도 킬 값을 할것 같진 않아. 하는 거 보니까. 반대도 쳐라, 까비. 좀다 뜯기네? 좋아요. 벌써 반숙이를 쏘아다 먹였구나. 아, 말 멘탈 나갔다 이 형. 여기서 넣어 어, 선생님들. 무조건 고고 집중하세요. 공손 보일지 말고 크게 돌아서 갑시다. 제가 볼게요 선생님. 전 벌려나고 다니네. 이제 2차까지 없어서 근데... 건졌는데... 방금... 아, 저 이틀 안 썼어요. 선생님, 자, 선생님! 생겨도 지나가면은 이게 게임이지. 15분 썰인 나 얼마 다 이러면 아이뭐해 이게 게임이지. 이게 게임이죠 형들 인정 인정 인정 아이들 좋아요 좋아요 아씨 거의 다 이겼어 진짜 여기서 거드라가 완성되면 이겨 아, 그냥 1레벨 끝났어 내가 볼때 1레벨 지금 안그래도 카나비형 멘탈 나가있는데 우리 그 뭐냐 1레벨 상대 야칼리는 안봐주고 클레드는 포기하고 가는 순간 아 클레드 크로바는 킹크입니다 선생님 거기서 끝난 것 같아요 멘탈 나간 것 같아요 여기서 아이쇼핑 하다 죽는 게 진짜 그게 진짜 멘탈 나갔다는 증거거든 긴장 풀렸다 멘탈 나가서 그러니까 멘탈도 멘탈 나가, 나갔는데 가나 적당히 게임을 하는 정도가 있고 아얘또 이러네 아니 왜 숨만 쉬는 걸 못해 왜 숨만 쉬는 걸 못하냐고 숨만 쉬어 숨만 만 실해고 내려 숨만 실어 여기까지 보이니까 여기서 일와믿자 나이스 노알 노알 너무 높은 높은 높은 높지 높은 높은 높은 높은 높은 높은 까은2 0 0은 높은 높은 높은 높은 높은 높은 높0 2은2 0 높은 높은 높은 새것만 계속 봐주면 돼요 전뭐 그냥 사이드 대충 주어도 돼요 약간 사드롬빵태 하듯이 하면 되거든 또다시 탑 돌린다 이번 선 잡고 싶은데? 여기 와드요 여기 와드 또뭐 있는데? 없네요 스피 온가가 베가 가 베가 가 베가 베가 베가 베 끝났다 아가났다가 끝났다. 아, 끝났다. 아까 자야가 도망치면서 공뭐공 뭐, 공 써가지고 녹음니까 뻔했고 깔끔했다 갈금했다 갈금 진짜 얘네가 이 d 차가 없으니까 아무것도 못하네 그치 어 나이스 포탑을 파악을 했다 다 죽여 다 죽여 여깄나? 안녕 안녕 여기로 밀래? 어, 거기서 죽는데? 네이스 GG 와 대잘했어 대잘했어 와 판단 미쳤어 나 미쳤어. 클레드가 판 다쳤어. 이거, 나 이거, 내가, 내가 잘했어. 이거는 이건 내가 잘했어.